왜 다시 갑자기 또 오디오를 듣고 난리야? 책은 읽는 거지 왜 책을 들어? 오디오북이 장사가 될 거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 아아아아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근길 MBA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밀라라는 업체를 취재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밀라는 이제 듣는 오디오, 오디오북 서비스로 되게 유명하고, 막, 김혜수 씨가 나와서 TV 광고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이 알려진 회사인데, 이 회사를 취재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최근에 뭐 출근길이나 가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진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귀에다가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음악 듣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냥 음악을 듣는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짜투리 시간이죠. 어떻 이동 시간을 이용해서 뭐 오디오북이나 핫캐스트 이런 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 2월? 추석? 아 추석이래. 부점을전후해서이 <웃음> 클럽하우스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클럽하우스에 초대를 받아서 활동을 하냐 안 하냐가 인싸냐 아니냐를 이제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핫한 클럽하우스가 주목을 받았는데 클럽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오디오 기반 SNS고 그러다 보니까 아왜 사람들이 유튜브나 틱톡 같은 이 SNS가 인기를 끌면서 아 이제 우리는 동영상의 시대로 넘어왔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왜 다시 갑자기 또 오디오를 듣고 난리야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아 도대체 이 오디오 목소리 보이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뭐냐 왜 사람들은 충분히 동영상으로도 소통을 할수 있는 시대에 다시 오디오를 주목하나 또 오디오를 듣고 난리야 이런 거에 궁금증이 생겨서 지금 릴라를 가고 있고요 릴라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해요 오디오북 서비스하고 클래스라는 강연 서비스를 합니다 밀라가 새로 생긴 막 스타트업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강연자들의 매니지먼트를 하다가 출판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그러면서 오디오북으로 확장을 한 케이스인데 왜 오디오북이 장사가 될 거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책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당연히 책은 읽는 거지 왜 책을 들어 음악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오디오북이라는 서비스를 주목하고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받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왜 오디오에 주목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동영상에 대한 피로도 때문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엔 재택근무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도 줌이나 이런 걸로 회의를 엄청 해요. 그래서 이 눈이 피로합니다. 아, 내 눈! 눈을 쉬게 하면서 뭔가를 할수 있는 없을까? 그런 사람들의 니즈, 이런 것들을 오디오 콘텐츠를 통해서 잘 파고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컴퓨터로 예를 들면 과제를 하거나 컴퓨터로 일을 하면서도 다른 거를 뭐 카톡을 하면서도 뭐 일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동영상은 시선을 거기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멀티태스킹을 하기가 힘든데 오디오는 그냥 이제 이어폰만 꽂고 있으면 내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집중도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들었을 때내 기억에 게 남느냐 이건뭐 다른 문제겠지만 그럼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게 오디오 SNS다. 그래서 오디오가 주목을 받는 것 같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선 이어폰의 발전이 이 오디오 기반 서비스들의 열풍에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에어팟이나 뭐 갤럭시 버즈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쓰는데 이게 뭐 사실 편이 없는 이어폰이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익숙해지고 나서는 아이 사람들이 이걸 왜 쓰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선이 없기 때문에 뭐든 할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행동이 이제 그걸 활용해서 쓸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오디오 기반 서비스들이 발전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오디오 SNS가, 동영상 SNS를 대체하고, 오디오북이 실물 서적을 대체할 거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오디오 SNS도 그렇고, 오디오북도 그렇고, 오디오 기반 서비스들은 또 하나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옵션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에 대한 피로감,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하는 편리함, 특징들 덕분에 기존에 없었던 니치 마켓을 오디오 기반 서비스들이 잘 공략을 해서, 안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윌라 역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북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할 거고 윌라가 앞으로 그리는 비즈니스 모델과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인터뷰를 한 기사는 이제 5월쯤에 나올 거고 동영상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저희 채널에 올라올 테니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